지금 여러분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장창과 죽장창입니다. 이 무기는 긴 길이로 말을 단적해 기마병을 상대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습니다. Now we have 장창, long spear and 죽장창, long spear. Those are used to fight against cavalry. The long ones and flexible o n 만 s 무한 거들 틔어 거기 비스듬한 다리. 장창 또 죽장창 뜨고자 이스지장다작한다고 하시어. 주민 신고 그차 보다 신호와 장마오 피크어 위창마오 차발이라는 이름은 빛발을 이용하여 부대를 구분하고 시원하고 는사용되는 기차입니다 yeah. This is As a similar to soldiers who were made in better f o r m a n i o Sentany d t i n n the Changi was a m o s s Changing, Zai m a o d a h we puts the Chang. Santi Chango, the o n h is a young player, h a n a t i g a n Used to be tried by specially selected soldiers only. i a t i s s n i w a k e d o i n o n a a y n i t o Tangpa, t h e t Imas, t n g a Shirkuri, Chachu Changmao, the Kangta. n a o r o one hundred in k a z i the c h u s i m w i o go to t e o and l o o a n g s a n This is n a n s a n d o n n s e a r It has poison metal hooks and the branches to the enemies. 타케들 하래, 야리노 사키니와 도시를듣겠다 낭선이 고자임맛. 희 지금부터는 창으로 구성된 기기들의 다양한 동작과 스윙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아, 박수쳐. 박수쳐, 박수 쳐 박수 쳐 박수